자 반갑습니다 2022년 고2 3월 모의고사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다음은 온라인 수업에서 이루어진 학생의 발표이다 발표니까 화작이겠죠 화작은 문제를 먼저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서 바로 바로 풀면 되겠습니다 어,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시작하며 발표 순서와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1문단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손동작하며 제가 한 동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채팅창에 반응을 보고 자료 제시를 해줍니다. 지금 화면을 공유하고 있는 동작인데요.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를 이미의 수어 인사입니다 수어는 수어 언어의 준말인데요 최근에 비접촉 인사법으로 수어를 사용하자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 캠페인을 보고 수어에 대한 관심이 생겨 발표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관심이 생겨 자 그럼 지금부터 수어에 대한 발표해 보겠습니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나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1번입니다 자 <웃음>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중, 정답인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나머지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발표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자, 발표 매체의 특성 채팅창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죠. 발표자의 경험을 언급하여 주제 선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자, 수호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뭐를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그래서 밝히고 있네요. 시범을 보이며 발표를 진행하여 청중이 이해를 돕고 있다. 자 그래서 어, 공유하고 있는 동작이네요 제가 한 동작, 공유하고 있는 동작인데요.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 있다. 맞습니다. 자 발표를 마무리하며 라고 했으니까 맨 마지막 문단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어, 지금까지 수어의 수직이와 비수직이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수어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참고한 국립국어원 누리집. 국립국어 누리집과 소통역사 땡땡의 인터넷 수업 강의를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죠. 정말 쉽죠. 자 그러고 나서 2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1은 어디겠습니까? 여기겠죠. 자료 제시 1. 그리고 밑에 자료 제시 2. 그리고 여기가 3이겠죠. 자 그럼 자료 1을 활용하여 수요 인사에 대한 소개를 발표 소개로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라는 동작이라면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자료 1을 활용하여 수요 의미를 나타내는 수직기호의 요소를 소개하고 있다 자 어, 수직기호라는 설명은 지금 이 문단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수직기호 그래서 수직기호는 어, 손의 모양, 위치, 움직임 등을 통해 의미를 나타냅니다. 가령 보고 계신 화면처럼 손으로왼팔을 쓸어 내린 다음 두 주먹을 가슴 앞에 아래로 내리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하세요안녕 계세요를 의미하는 수호 인사가 됩니다. 이렇게 돼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료 1을 활용하여 어, 의미를 나타내는 수지기호의 요소 나타내고 있죠. 자, 자료 자 2을 활용하여 수지기호에 따라 수호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 자료 2, 여기죠. 이렇게 오른손을 펴서, 오른손을 펴서, 어, 엄지를 이마에 대고 나머지 손가락을 좌우로 흔들면 닭을 의미한다. 근데, 어, 엄지는 이마에 댄지로 검지 중지만 펴서 흔들면 경찰을 나타낸다. 그래서 손모양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진다. 손모양의 차이로 의미가 달라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어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자, 자료 3을 활용하여, 자료 3을 활용하여 비수지호만으로 행복한이라는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 자료 3이 여기 있습니다. 손을, 턱, 손으로 턱을 쓰다듬어 대리는 행복이라는 수호 동작을 할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시범을 보이며 반대로 이렇게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손동작을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쪼개고 있고 여기서는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의문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비수지 기호 만으로 이 부분이 틀렸죠 항상 이 만으로 붙으면 은 거의 어, 예외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걸 포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틀린 틀린 답안지로 주로 만들 때 만을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겠죠 자, 자료 3을 활용하여 청중들이 수어 동작을 직접 따라해 보도록 제안하고 있다. 자료 3을 활용하여 청중들이 자 3을 해서 시범을 보이며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의문문이 됩니다 하고 나서 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도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3번 어 전, 전통적으로 모의고사 한번은 질문을 읽지 않고도 풀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고민이 많았는데 수인선을 넣어 해서 어, 사람을 뜻하는 수어를 넣고 싶은데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찾아봐야겠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넣고 싶은데 필요 해결, 문제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해결책이 어, 찾아낸 거죠. 이 글을 통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는데, 의미 어,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겠군. 해가지고, 어,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자 그러면 학생 이름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다 정확성을 점검하진 않죠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 발표 내용이 맞는지 국어 국립국원 우리집을 찾아서 어, 얘가 틀렸는지 확인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다가 되겠죠 자 학생 이름 발표에 들은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 궁금했던 점을 해소하고 있다 그렇죠 어 여기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궁금증 해소. 자 학생이랑 학생이와 달리 발표 내용에 포함된 정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다. 어, 지적하며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맞죠? 그리고 달리 이런 것도 아니고 자 학생이는 학생이와 달리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예측하고 있다. 문제점 예측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학생이와 학생이는 모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하여 어, 평소 자신이 잘못 알고 있던 정보를 수정하고 있다.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 있던 행복하다 라는 수어는 이거였는데 어 지금 글쓴이가 알려준 정보와 다르다 그래서 정보를 수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어 모의고사 어 고2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 문제 어이래서 3번 해설을 해 왔습니다 어 5등급 이하 친구들은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실력을 조금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고3 문제가 어렵다면 고2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도 없고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제시된 개념을 습득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은 여러분 성적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깍두님들 수고하셨습니다